아이고야 대수리가 4명 네 먹으면 끝나죠? 예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? 사번님 잠시만요 얘기 좀 합시다 시 대수리에요? 아예 웃는 거 보니까 대수리인데요? 중립이 중립 아왜요 제가 저도 중립이거든요 오나성골네저저도도새요 어,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적재실 거기 탑승구 쪽에서 시체 설계 하실래요 송골매로? 그래요 저거 저거 세요저 대수리 올 거예요 그러면 와버렸는데? 아, 아, 다시 갑시다 그러면 응. 이거 대소리를 불러옵시다 응. 이거 한번 잡으면 은 아... 죄송해요. 제 능력으로 들어버렸어요. 4번님. 어떡하죠? 4번님 송골매라고 실토를 하시던데. <웃음> 이거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죠? 어, 내가 송골매였어. 아니에요? 근데 아니, 송골매라고 실토하기도 하나? 아니. 잠시만. 오른쪽 섬에서 1번님이랑 한명더 있었잖아요, 여자분이? 그런데 저 사실 송골매요 라고 1번님한테 서로 직공있어요 4번이 그 여자분 안 불면 님 죽을 것 같은데? 비밀로 하겠습니다. 그 여자 누구예요? 저는 4번으로 누구야? 갔어요. 비밀로 하겠습니다. 살집이 써죠? 내 소리. 아, 도사 같은데. <웃음> 아이구야, 아 이게 능력으로 들었구나. 안돼. 미안해요. 내가 손골매었어? <웃음> 손골매 <웃음> 하시죠. 그래요, <웃음> 손골매 하세요. 손골매 하세요, 손골매. 4번 맞네. 아니, 저 손골시 오버. <웃음> 저기다 어린가봐. 저기 타면 죽는다. 와보실래요? 아, 어, 맞는 거 같아. 아 근데 진짜 예상 못했어요 차원여행자 같아요 그분 네 능력으로 들었다 하니까 아니 조류가차차 수도 있고 차원여행 맞는 거 같아요 전략 좀 세워볼까요? 어떤 식으로 하실래요? 근데 킬하면 의심 더 받을 거 같은데 네더 받을 거 같아요 일은 저질러 버렸고 자 삼사 오셨네 어디서 오셨어요? 자 4번님 보대드리죠 4번님 4번님 송골매 아니에요? 아닌데요? 뭐래요 <웃음> 그럼 지금 4번님 송골매 아니에요?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오케 이이맞죠 어이 깜짝이야 6번님, 4, 4번님 송골매래요 자꾸 누가 송골매라고요?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 오리에요 진짜 오리에요? 난 오리다 난 오리다 뭐지 이거? 난 오리다 난 오리다 저도 생각? 오리다. <웃음> 아 이거 뭐지 혼란에.. <웃음> <웃음> 혼란이 듭니다 <있습니다. 웃음> 난, 난 오리다 <웃음> 시체 있는 거 아니에요? 시체.. 어, 안에 시체.. 오 어, 진짜 시체 있다! 아 진짜, 진짜 오리다! 진짜 오리다! 잠깐만 잠깐만 저희 다시 만나죠 그 여기서 정비소 테이프 타는 데 위에 시체 발견됐고요 이거 너무 많이 죽으셨는데? <웃음> 1번, 사번다죽였네둘이다 죽인 거 아니야? 뭐야 이거 어떻게 불필요한데 3번이랑 5번이었나요? 네 1번이랑 4번이 택시 타고서 오른쪽 가니까 6번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어 잠깐만요 1번, 4번님한번더 네. 타고 자자 안 왔어요? 다푼 거에 3명이서 타고 갔는데 글쎄요 어디 갔지? 아니, 탑승을 탄 <웃음> 사람이 뭐다 찍는 어, 뭐 거아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은 오른쪽에 진짜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왼쪽에서 나온 겁니다 택시 쪽에 한명 데려가서 한명 잡았는데 다른 사람 내가 안 잡았어요 6번이 누구 찍었어요? 1번? 4번? 4번이요 또 뭐라 해야 돼 4번, 4번, 4번 찍을야요 4번님 어떻게 할까요? 6번이 오리다! 6번이 오리라고 또 건디래네 왜 이래 안 돼! 나를 배신해 6번 <웃음> 아 어떻게 된 걸까? 아 자,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계산 좀 해보자 아 계산해보자 어떻게 해 이길 수 있지? 아저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육 번님이 나를 배신했어. 사부님 어쩔 수 없어. 그럼 여기 서 가지고 오는 사람 다 썰어야 돼. 어 여기 사부님께 맛뭐 썰어버리. 어쩔 수 없어. 가지 마.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공을 못 치게 하듯 살려면 어쩔 수 없어. 오됐다 나이스. <웃음> 어아 이거 총못 치네? 아 좋아. 아총안 아, 된다. 어, 어떻게 된 거야? 다 나쁜. 사... 아니 다 나쁜 사람이야. 아니연인이어 와서 이렇게 됐군요. 비하인드 들려드릴게요 벤트 타고 나온 엔지니어를 보안관이 썰고 그 시체를 대수리가 먹고 그 대수리를 오리가 잡고 그 오리는 도도새가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뭐지 혼란해 <웃음>